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극 s 극 n 극 t 극 f 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한다고 해도 지금 내 상태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다시 말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다면 이 영상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머리 복잡해 질수있고요 오히려 이전 영상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이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멘트를 항상 하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신기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같고요 어떻게 저런걸 알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게 무슨 저 혼자 상상력을 펼치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MBTI라는 게 마이어스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어스는 심리학자 칼용의 책을 보고 그걸 만든 거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해석하는 시각에 저의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사실은 데이비드 컬치나 박철용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뭐 그런 얘기는 계속 했었죠. 아마도 MBTI나 융 심리학의 기초가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저는 한때 융 빠, 융덕 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끔씩 댓글을 보다가 좀 놀랄 때가 있는데요. 정말 똑똑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영상 만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요.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텐션이 조금만 드슨해져도 그냥 나가버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조회수 생각하면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죠. 원래 제 영상을 계속 봐왔던 분들은 좀더 깊은 얘기가 듣고 싶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영상 클릭한 분들 중에는 처음인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분들 대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 S, 극 N, 극 T, 극 F인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근데 극티 캐릭터로 20대를 치열하게 살다가 30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인정도 받고 해서 좋은데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상하게 나랑 자꾸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비슷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F 캐릭터였다는 겁니다. 자극 그 갈등이란 게 대충 이런 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극 T는 전달하려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이때 상대가 반박을 하게 되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고 맞으면 인정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재반박을 하죠. 근데 이 생각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놓치곤 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느낌 따위엔 별 관심이 없죠. 극 F는 요 반대입니다. 상대의 표현 방식에서 불쾌한 느낌이 먼저 훅 하고 들어오니까 그 상태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상한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때 극티가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극애프는 이미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극티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말이 맞으면 맞다고 하든가 아니면 아닌 이유를 말하든가 뭘 어쩌자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할때 나오는 극 T의 표정이나 말투는 극 F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곤 하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면 야 이거 내가 너무 극 T라서 그런 건가? F 성향도 좀 가져야 되나? 팀장 노릇 제대로 하려면 걔네들하고도 잘 지내야 할텐데. 아... 참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극 T분들께 지금까지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요. F 성향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N 성향이나 S 성향을 키우는 게 낫다고 했죠. 근데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F 성향이 부족해서 F랑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F 성향을 키우면 될것 같은데 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T와 F가 서로 대극적인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강해지면 필연적으로 다른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유하자면 일종의 시소 같은 겁니다. T가 올라가면 F가 내려가고요. F가 올라가면 T가 내려가는 거예요. MBTI 검사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T가 90%면 F는 10%죠. T가 10%면 F는 90%고요. 그래서 그 T가 F를 키우려고 하면 그걸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T가 약해진다는 걸요.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은 요극티었기 때문에 그 덕을 많이봤을수 있어요. 능력, 효율, 성과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제 와서 어 그동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면서 F 유형처럼 타인을 배려하려고 애를 쓴다면 글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가능성이 커요 특히 찐 F인 사람들이 보기엔 왠지 어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든 말든 계속 노력한다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 정도로 강해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F기능이 발달해야만 잘 나갈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서비스나 영업 분야에 그런 직업들이 많고요. 교육이나 상담, 복지 분야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F기능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극퇴인데 뒤늦게 F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살아남을 만큼 F를 키울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만약 시도한다면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F기능 개발해서 그걸로 먹고 산다 그랬나? 그냥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뭐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 F들과의 관계는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의 나를 인정하거나 심지어 존경했던 T들과의 관계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F가 커지면 T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어, 저 사람 예전에 참 똑부러지고 추진력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엔 왠지 사람이 좀 티미해진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크게 좋아질 것도 없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티로 사회에 적응했다면 주변의 F보다는 T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극 T가 F 기능을 키우려고 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직업의 세계에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탁월하게 만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F가 아니라 N이나 S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보세요. 나는 극 T지만 N이나 S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문제가 있던 건 항상 F였다고요. 근데 왜 아무 아무 문제도 없는 N이나 를 키워보라고 하는 거죠. 자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F와 충돌하는 게 뭐죠? T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T의 시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극 T의 머릿속에는 T밖에 없다고요. T가 나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무시해버린 겁니다. T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컴퓨터 논리회로처럼 오로지 인과 관계를 추적하고 연산하는 프로세스만 머릿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f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T의 시각에만 매이지 않으려면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각이 바로 그 N의 시각 또는 극 S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갖게 되면 F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 N은 F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극 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N과 S 둘다 키우는 걸로 생각하던데 제긴 그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둘다 T만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왜? 시소라고 했잖아요. N이 올라가면 S가 내려가고 S가 올라가면 n 내려가는 거예요 둘다 최대치로 올릴 수 없어요. 시소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극S이면서 극T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둘다 높으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 근데 이 n t j 인데 극T에요. 그래서 극F와 계속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찌 어찌 하다보니까 N 기능이 엄청 커졌어요. 극T이면서 동시에 극N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F랑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F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F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왜 그런지 따지고 묻다가 대판 싸우곤 했습니다. 근데 N 기능이 강력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충 강한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극 T만큼이나 강력한 극 N이어야 하는 거예요. 극 T의 시각을 대체해버릴 만큼 강력해야 하는 겁니다. 극 N은요. 아주 넓게 바라보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 커다란 그림 속에 나와 상대를 놓아보는 거예요.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창문 밖에 보이는 풍경 있죠? 집들이 성냥갑처럼 보이고 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모습. 그 수없이 많은 건물 중 하나에 나랑 상대가 들어앉아서 서로 핏대 올리며 다투고 있는 거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한심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극 애는 극티처럼 플을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애는 어떤 논리를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F가 어떻게 나오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극 T가 극 N의 시각을 동시에 갖게 되면 F와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극 S가 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대예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는 거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빠르게 눈치채거나 혹은 상대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걸 곧바로 알아채거나 S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런 식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분이 살짝 나빠졌는데 그걸 상대가 바로 알아채면 어때요? 기본 나빠지는 속도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상대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면 순식간에 인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극 t 면서 동시에 극 S인 사람은 그 전에 멈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 t 면서 동시에 극 N이거나 극 t 면서 동시에 극 S인 사람은 F와의 갈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F를 알게 되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의 모의식에... 갈 가장 많이 억압된 기능에 쉽게 접근하려면 그리고 의식의 관점을 충분히 지각하면서 접근하려면 제2의 기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내가 극티에요. 그럼 의식을 지배하는 게 T라는 겁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건 당연히 F가 되겠죠. 여기에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2의 기능을 통해야 한다고 했죠. 제2의 기능이라는 게 N이나 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의식의 관점을 충분히 지각하면서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극 T인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T의 관점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N이나 S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의식이라는 건 물론 타인에게 투사된 F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